진짜 크죠? 신만콩빵빵.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로제찜닭 준비했습니다 이 로제찜닭은 또 친구 반찬가게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로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친구가 제가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면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이 주먹밥은 날치알 주먹밥이고요 안에 넓적 당면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아저 잠을 잘못 자가지고, 목에 담이 온 거예요.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. 혹시나 궁금해. No. 네, 뭐. 다들 잘때 조심하세요. 저는 <놀람> 닭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순살 찜닭이에요. 이거는 감자입니다. 음! 어, 맛있어요. 일단, 제 친구가 판매하는 음식은 반찬가게잖아요. 그래서 맵게 하지 않아서. 제가 캡사이신 좀 뿌렸습니다 느끼하지 않아요 소스도 제가 저번에 배떡 먹었을 때는 좀 중국 향신료 향이 나는 소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랬거든요? 근데 없어요 그런 소스 는게에맛 나고 좀더 크리미해요 음 방금 먹은 건 떡이에요 제가 또 급하게 설명 안하고 먹었네요 주먹밥도 소스에 찍어서 장면도 감자도 되게 포실포실하고 너무 맛있어요 원래 로제소스가 토마토소스랑 크림소스랑 섞인 게 로제 아닌가요? 제가 먹은 로제 중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, 그 맛이랑. 막더 자극적이고 이런 맛 없고 그냥 진짜 토마토소스랑 크림소스맛. 맛있는데요? 닭은 당연히 맛있고 의외로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이집 찜닭은 토마토 베이스가 더 강한 느낌이에요. 로제라서 물리긴 하네요 로제는 진짜 많이 못먹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오늘의 교훈 절대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